현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경매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경매 에 물건 쏟아집니다. 그리고 저도 다 확인을 해보고 제 주변에 경매를 하는 분도 다 체크를 해보는데 쓸만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평생 살려고 생각하고 경매를 뜨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뭐 살려고 경매를 뜨는 것보다는 투자 개념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쓸만한 게 별로 없다.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좀 기다려 보시고 나름대로 경매보다는 건매물을 구입하시는 게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보통 제가 만든 영상은 저녁에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어놓은 영상을 예약으로 해서 노드가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업로드 된 영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있어도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손가락이 좀 굵고 독수리 니다 아직까지 타자가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묻는 분은 한계를 물어보지만은 저는 다양하게 물어보신 분들 댓글을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댓글에 또 막말로 이게 돈과 연관되어 있는 입장에서 댓글로 뭐든지 얘기를 한다 하는게 우습죠. 밖에는 수천 수백 수억이 왔다갔다 거리는데 댓글 하나 가지고 뭐 얘기를 논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게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문의 문자보다는 사실 바로바로 전화 주시는게 좋습니다 요새는 책을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게 편한 것처럼 저도 동일합니다 아무튼 현재 뭐 대구 평리동에 뭐 재개발 때문에 또 문의가 다시 오는데 현 입장에서 재개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그걸 제가 다글로 어떻게 답니까 그 많은 얘기들을 제가 예전에 재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좋게 생각했을 때는 선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개발 보상권이나 현재 재개발에 처해 있는 부분에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뉴스에도 비일비재하게 봤지만 사기사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통화를 많이 했고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평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폭락하는 시점에서 과연 재개발을 해서 진행이 제대로 될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파트 일반적인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제대로 될수 있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주택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땅 주인들 아니면 주택 주인들이 시행사죠 시행사기 이 때문에 따로 시행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지주들이 다 모여서 대행사를 만들어서 신 시... 시행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분양이 제대로 돼야 내가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뉴스에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조합장 선출 이라든지 조합원들 마찬가지 다양한 비리들이 빌비자 합니다 그런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조합원들이고 그리고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뭐 전국에 재개발 때문에 고소고발이 비일비재하죠. 조금만 마음이안 들면 바로 고소고발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고춧가루를 뿌르니까 이 다물으라 이 얘기죠. 그러면 맞대형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굳이 변호사도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단지 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구청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지금 평이동 같은 경우는 민영이냐 아니면 공공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업 없이 그대로 뭐 재개발을 진행하면 민영이고 그리고 시행사가 땅을 사들여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다면 대부분 민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주택 마찬가지도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을 한다면 민영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평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임대가 들어가죠. 공공임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을 공공에 준해서 일부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향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민영이 아니라 공공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재개발 얘기를 유튜브에 좀 올렸더니 아는 시행사들도 좀 많지만은 너무 대놓고 많은 얘기를 해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지인들도 있었고요. 그런 거다 까보면 은 서로 너도 나도 전부 다 보상 말 받으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인지도가 영응지는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빼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막고소를 하는 사례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는 다 알아보고 이런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실제 서구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평리동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존에 뭐 수년 동안 민영에서 진행을 하려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계단지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영이냐 공공이냐를 저한테 묻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묻거나 전화를 해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통화를 했는 내용 자체도 녹취가 돼 있고 그리고 민영과 공공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다 나와요. 구분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이든 민영이든 간에 현재 아파트가 폭락하는 시점에서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어야 지주들의 중과분담금 자체가 줄어들 것인데 현재 미분야 아파트가 폭등하고 현재 아파트 구축이나 신축들 마찬가지 준신축들 대부분 지금 폭락 하락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보고 재개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라를 구입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마찬가지 또 전화가 오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장기전으로 쭉가실거 아니면 은저것하면은 그런 돈은 다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가 하락하고 금매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그런 금매물들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돈을 박아놓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리석은 행동이다. 적어도 지금 제게 발은한 10년 정도 가야 안 되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10년 동안 그 돈이 박혀있을 바에는 저는 그 돈을 일부 좀 저렴하게라도 뭐 매매를 하고 돈을 돌려서 더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해서 그 돈을 돌리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개발 쪽에는 큰 돈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많아봐야 2, 3억이 단데 그런 돈도 마찬가지.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된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팔리지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죠. 정말 위치가 좋거나 상권이 좋거나 준신축,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 다가구주택들 아니면 매매 자체가 안되죠. 더 이상 대구에 투자 자체가 안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잔잔한 투자는 대부분 끝났고 장기전으로 내가 뭐 향후에 10년 정도 바라보고 한다면 은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그끗한 아파트를 누리면서 아니면 은 다가구주택의 월세를 일부 좀 받으면서 향후를 도약해야 되지 현 입장에서는 막연한 갭투자에 소액투자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 채널에 뭐 회원방이 부동산 정보 뭐 강의 뭐 이런 곳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제 채널에 원방은미분의 할인 판매 때문에 제가 만들었는 거고 그건 초창기 제가 채널 만들 때부터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강의할 정도로 실력이 좋거나 말주변이 좋거나 지식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죠 그리고 현재는 이론적인 강의를 들어갖고 될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무조건 발로 뛰어다니 보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의 듣고 공부해서 현 상황을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벌써부터 그전에에 뭐 5년 전에 벌써 강의를 들었던 거래 했어야 되죠. 일단 모르는 것보다 아는게 좋지만 돈 주고 강의 들을 정도의 현 상황은 아니고 인터넷 기사만 많이 보고 유튜브만 대강 봐도 대부분 유튜브의 내용에 100%는 아니지만은 이놈도 저 말하고 저놈도 이 말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은 자꾸 보다 보면 또 생겨요.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만나보면 또그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은 대부분 유튜브에 다 얘기를 하죠. 일반 채널에 대부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뭐 대도 않는 강의나 좀 하면서 몇푼받아갖고밥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스타일이 나이기 때문에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일단 말이 또 옆으로 샜는데요 일단 뭐 회원방 그런 채널 자체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댓글 적는 부분 일일이 제가 다 얘기를 다 못해 드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어떤 분들 뭐달 쓰고 ic 부분이 있고 뭐다사와현풍을 얘기하면서 거기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 묻는 분들은 뭐그 동네에 사는 분인데 간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저는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입장에서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시는 게 맞겠지만 그쪽에 굳이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다는 자체는 어차이 지금 대부분 물렸는 겁니다. 재개발에 물렸던 아파트에 물렸던 지금 대부분 못 팔고 있는 분들은 물렸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돈을 돌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잘못 샀다면 금액 은 어느 정도 낮춰서 다시 되팔아야 되고 안 팔리면 평생 가야 되죠 뭐. 제 말도 다 정답은 아닌데 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사지마라 사지마라 얘기를 계속 한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파트를 팔려는 분한테 계속해서 팔지마라 팔지마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영상이 하는 거죠. 남의 재산을 제가 하라이 말아야 그런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뭐 얘기한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대부분 물렸다고 생각하고 현금 융통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 노력이 강의라든지 뭐 유튜브를 많이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보고 현장을 가보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 여러분하고 통화를 하는 것도 사실 뭐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한 일부분이죠. 나한테만 통화하지 말고 다른 유튜브들, 뭐 방송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다 통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지금 모르면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야죠. 세무는 세무사한테 얘기를 하고 법은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할구청에 얘기를 해보고 통화를 해보거나 찾아보거나 자료를 요구해보거나 아주 쉬운 것부터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 뭐이론 강의 듣고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댓글 달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뭐 재개발 재개발 투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뭐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연휴 기간에 할일 없는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닐까 이렇게 방송이라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답한 분들은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댓글 그냥 달았는 분들은 답답함이 없거나 재미삼아 한두 줄 댓글을 적지 않았나. 그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항상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와 직접 통화를 보고 얘기하는 거와 인터넷에 카페나 유튜브에 댓글 몇자글적글적 적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그렇게 댓글을 적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부서구 평리동에 대한 재개발권과 그리고 재개발 투자권 그리고 본과 다사 쪽에 아 c 가 인접해 있고 공장이 절비하게 있는데 투자 가치가 없느냐 물음에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작은 투자는 더 이상 없다. 저 건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너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구입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지금이 투자지. 더 이상 소액 투자에 미래는 버리시고 내가 살면서 기간 갈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 그리고 금리가 다시 내려도 아니면 다시 올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영상도 ppt 자료도 없이 어플 하나 깔아놓고 그냥 입으로 얘기를 해서 다 때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의 말 속에는 대부분 물어보시는 내용들의 답변들이 녹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